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고용과 제조주표의 상반된 발표로 장 초반 하락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fmc의 금리 발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시장은 환호하며 상승반전했습니다. fmc 회의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발언 하자 시장 우호적 발언에 나스닥은 2%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유는 미 제조업 경기부진과 원유 재고의 6주 연속 증가 소식에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첫 FN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고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지표들과 연준의 발표를 참고해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겠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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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8만 6천 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폭 증가한 20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가모, 애플, 알파벳,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은 시장 예측치는